안녕하세요. 아테나 스텝 펑션으로 만드는 서버리스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발표할 변규현이라고 합니다. 현재 당근마켓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또한 저는 서버리스 히어로로 서버리스 컴포넌트를 활용한 개발을 굉장히 좋아하는 개발자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이 그림은 다이나모 DB를 활용한 서비스 아키텍처예요. 다이나모 DB에서 시작한 데이터가 람다를 거쳐서 필요한 데이터만 필터링된 이후에 파이어 호스로 이벤트가 보내지게 돼요. 그럼 이 파이어 호스는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버퍼에 담고 파일 사이즈라든지 설정된 타임하우스에 의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압축되어 S3에 떨어지는 구조예요. 그리고 S3에 쌓이는 데이터는 아테나를 통해 볼수 있죠. 아테나에 저장된 쿼리 리절트 세트에 대해서 또 저장할 저장소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또 이거를 S3로 활용을 하려고 해요. 시작도 하기 전에 전부 다 설명하니까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체 아웃라인을 미리 알고 시작하면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빠르게 배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극적으로 발표를 진행해도 좋지만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니까 오늘 왜 이런 컴포넌트를 사용하는지 이런 생각들을 공유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진행을 보려고 해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다음 그림을 보면서 어떤 작업들이 스텝 펑션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동작하는 스테이트를 표현한 그림이에요. 각각 정의된 순서에 따라 실행되고 최종적으로 S3의 결과값이 떨어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떤 생각으로 이런 서비스를 도입했는지 공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플로우에 대해서 이 마지막 이 최종본들이 어떤 생각을 거쳐서 됐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진행할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데이터 스토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풀어보려고 해요. 커리를 진행하기 전에 어디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지 그리고 그 저장소는 어떤 이유로 사용되는지 알아야 해요. 그리고 오늘의 메인 서비스인 아테나를 한번 살펴보고요. 배치 파이프라인을 보통 어떻게 구축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텝 펑션에서 어떻게 파이프라인이 동작하는지 살펴볼 예정이에요 AWS를 이미 충분히 경험했다면 AWS 스텝 펑션을 건너뛰기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데이터 스토어와 아테나에 대해서 듣고 싶다면 처음부터 들어보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쿼리 목적에 따른 데이터 스토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기본적인 서비스인 S3부터 시작해서 Redshift 그리고 RDS를 살펴보려고 해요 S3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업계 최고의 확장성을 지니고 있어요 데이터 가용성 그리고 보안과 성능을 제공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예요 9 1 1의 데이터 내구성을 제공한다고 하죠 엄청난 내구성이에요 그리고 실용적인 설명 을 추가하자면 오브젝트의 생명 주기를 걸수 있는데요 디버깅을 위해 저장하는 용도라면 특정 패스에 한달 정도 라이프 사이클을 걸어 두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태그에 따라서 라이프 사이클을 걸기도 하죠 일반적인 게시글의 사진은 접근이 빈번하지 않아요 클라우드 프론트 캐싱을 통한다면 오브젝트 자체 접근하는 빈도는 높지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S3 스토리지 클래스를 자동 적용을 할수 있는 인텔리전트 티어링 서비스를 사용해도 좋아요 혹은 원하는 기간에 클래스를 변경하도록 스테이지를 나눈다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오브젝트를 저장할 수 있어요. 만약 로깅하는 데이터에 암호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KMS를 통해서 S3 오브젝트에 대해 인크립션 암호화를 걸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급할 때는 S3 셀렉트로 객체 일부만 빠르게 조회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S3에 저장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데이터를 S3에 보낸다면 편하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기능으로 무장한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죠. 그럼 레드시프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레드시프트를 사용하면 표준 SQL을 통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운영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에서 엑사바이트 규모의 정형 데이터 그리고 반정형 데이터를 손쉽게 커리하고 결합할 수도 있어요. 아마존 EMR이나 아니면 아마존 아테나 아니면 아마존 사이즈메이커 등의 다른 분석 서비스에서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에서 활용하기 좋은 서비스죠. 다들 서비스에서 RDB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저장소예요. MySQL, PostgreSQL, MariaDB 등이 있죠. 만약 서비스가 크지 않다면 RDB에 직접 모든 쿼리를 던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 트래픽이 늘어나고 데이터 양이 많아진다면 많은 튜닝을 요구하죠. 그래서 쿼리하는 게 조심스러운 DB 중에 하나예요. 분석을 하다 보면 원장 데이터가 보통 RDB에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데이터와 조인하고 싶은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여러 RDB와 조인하기 위해선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우리 코드 레벨에서 조인을 시도해 보죠. 만약 서비스가 크다면 별도의 EMI 클러스터 또는 레디시프트에서 직접 MySQL 드라이버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아테나 페더레이티드 쿼리라고 해서 직접 람다를 통한 커넥션을 맺어서 조인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r d b 에 이런 쿼리가 날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불안한 상황이 있죠 DB 의 CPU가 만약에 100%가 된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아찔하죠 바로 장애로 연결되는 아주 취약한 지점이에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 간단하게 리드 레플리카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DB 장애에서 멀어지고 싶을 때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백업본을 떨궈서 안정적으로 쿼리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럼 이제 아테나를 사용한 서버리스 쿼리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차근차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존 아테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t a d 필요없이 S3에 있는 데이터를 직접 읽고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이브처럼 파케이 ORC, csv, json 등 다양한 파일 포맷을 지원해요 그래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쿼리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파키와 같이 컬럼너 데이터 형식으로 저장해서 스캔되는 비용을 절약을 하는 방식을 선택해요. 아테나의 쿼리 엔진은 프레스토 기반인데요. 표준 SQL도 실행할 수 있고, 이전에 말했던 다양한 파일 포맷을 지원해요. S3에 있는 데이터를 손쉽게 읽을 수 있는 쿼리 엔진이죠. 글루 카탈로그에서 다양한 스키마, 그러니까 여러 테이블, 테이블로 정의된 여러 스키마들을 관리할 수 있어요 AWS에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 접근해서 손쉽게 쿼리할수 있어요 뭐, DynamoDB, HBase, DocumentDB, Redshift, CloudWatch, CloudWatch Matrix 그리고 뭐 JDBC 커넥터들 이런 오픈소스 커넥터들이 있는데요 이런 커넥터를 활용해서 아테나에서 페더레이티드 SQL 쿼리를 실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테나 페더레이티드 쿼리라고 하죠. 이뿐만 아니라 이미 세이지베커의 학습된 모델을 익스터널 펑션으로 호출해서 ML 추론을 하는 SQL을 작성할 수도 있어요. 정말 안 되는 게 없는 쿼리 엔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축하는 배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배치 프로세스를 에어플로우의 a 그 형태로 작성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코드로 작성되요 파이썬으로 작성하는데요 이 모든 플로우를 에어플로우에서 지원하는 웹 대시보드에서 이 사진처럼 확인할 수 있죠 실패한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로그라든지 실행 기록들을 볼수 있는 거죠 그럼 에어플로우를 사용할 때 어떤 점이 제일 힘들었을까요 많이들 에어플로우를 사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MWAA라고 해서 Managed Workflow for Apache Airflow 서비스도 한국에 있어서 쓰기 괜찮은 상태라고 생각해요. 근데 결국에는 서버를 호스팅해야 되고, 스펙도 관리해야 되고, 이런 파이프라인은 직접 코드로 작성해야 하죠. 근데 일당백의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데, 운영 리소스가 들어가면 점점 힘들거든요.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디테일들을 신경 쓰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AWS 스텝 펑션스를 통해 파이프라인을 작성해요. AWS 스텝 펑션이 뭐냐 쉽게 말하면 에어플로우에서 하는 일들을 어느 정도 대체해 주는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간단하게 콘솔에서 끌어다 놓으면 파이프라인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직접 코드를 작성한다기보단 컴피그 작성에 가깝게 파이프라인을 작성해요 뭐 제이슨으로 만들어도 되고 야물로 작성을 해도 되죠 그리고 람다를 실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서버를 관리한다거나 중간에 실패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AWS가 직접 로깅을 해 주고 모니터링 해주니까 굉장히 편하죠 당연히 스펙은 관리할 필요가 없죠 뭐 람다에서 뭐 맥시멈으로 3기가 할당해도 1시간에 한번 정도 실행해도 된다고 하면 은 그냥 맥시멈으로 실행을 해도 수지 부담이 없는 가격이긴 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워크플로우는 설정 형태로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배치에서 원하는 로직만 관리하면 되는 거죠 내 함수에 있는 로직만 관리하면 되는 거죠 처음에 봤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테나를 트리거하는 녀석이 필요하죠 그건 이벤트 브릿지를 통해 시작할 거예요 이전에는 클라우드와치 이벤트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이벤트 브릿지에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테나는 서버리스 형태죠 RDB는 Query하고 ResultSet을 받기까지 기다려요. 근데 Athena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StartExecution이라는 명령어만 던지고 성공적으로 SQL을 실행했으면 그 자리에서 해당 펑션이 끝나요. 그럼 Query 결과를 우린 받아와야겠죠. Query가 끝났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GetQueryExecution으로 현재 실행하고 있는 Query ID를 파라미터로 넘겨서 Query의 스테이트를 받아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 스테이트가 Success가 나온다면 이제 write s3를 실행해서 결과를 s3에 저장하게 되죠. 말로만 하면은 이제 잘 감이 안올것 같은데 또 코드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직접 소스 코드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는 파이프라인을 정의한 설정이에요. 왼쪽은 스케줄러. 그러니까 이벤트 브릿지를 통해서. 트리거되는 인풋 값들이 정의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크론의 시간도 설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오른쪽은 파이프라인 데피니션이에요 서버리스 프레임워크에서 지원하는 포맷이죠 전부 다 보면 모든 스테이트의 리소스는 같은 람다로 주어져 있어요 a r n 값이 같아요 저는 개발할 때 많은 리소스가 생성되는 거 원치 않아요 각 스테이트마다 다른 람다를 정의해도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의 람다에서 그냥 다 처리해도 돼요 왜냐하면 로직 하나의 길이가 뭐 많이 길어 봤자 100줄 뭐 그래봤자 500줄 근데 이 500줄짜리 람다가 이제 다섯 단계가 쪼개진다고 하면 다섯 개의 파일로 쪼개지잖아요 100줄짜리 다섯 개 파일 근데 저는 이것도 관리 리소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다섯 개의 파일로 쪼개진 람다가 다섯 개가 뜬다 리소스가 너무 많이 뜬다 라는 생각을 해요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의 람다에서 여러 함수를 구현을 해요 그래서 모든 이벤트가 같은 람다라고 호출하는 거죠 그럼 같은 람다가 어떻게 다른 테스크를 수행할까요 이벤트에 정의된 인풋을 한번 볼게요. 타입을 Query Athena라고 정의해 두었는데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는 여기에 정의된 인풋 이벤트를 마지막 함수까지 리턴하면서 타입으로 라우팅하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처음엔 Query Athena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호출되는 이 인풋의 타입이 RightX3인 거죠. 다음에 코드를 한번 살펴봐요. 보면 이해되시나요? 고언어로 작성한 예제예요. 한 스무 줄 되나? 하나의 람다를 정의했고요. 이 람다는 다양한 함수를 이벤트의 타임만 보고 라우팅을 해요. 그리고 해당 함수를 실행할 리턴 값이 핸들러의 리턴 값으로 들어가죠. 스텝 펑션은 리턴된 이벤트의 밸류를 다음 함수의 인풋 값으로 사용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쿼리 안테나가 성공적으로 맞춰졌다면 체크 쿼리 피니시드라는 함수를 계속 호출을 해요. 스테이트에 들어간 값이 석세스가 되었을 때 체크 쿼리 스테이트에서 석세스를 통과하고 Write X3 작업을 수행하게 돼요. 생각보다 단순한 로직이죠 딱네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쿼리 아테나 로직을 한번 살펴볼까요 쿼리 아테나 코드는 다음과 같아요 통계를 위한 쿼리를 별도로 관리하고 이를 수행만 해주는 로직이에요 이벤트에 쿼리 스타트 타임을 심어줘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타임아웃을 주기 위해 이런 값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쿼리 익스큐션 아이디를 심어주고 다음 로직에서 해당 쿼리가 끝났는지 체크할 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나의 함수로 모든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 맨 뒤쪽에 보시면은 s3 서비스에서 put object with context라는 함수가 보이시죠 적당히 s3에 파티션을 적용해서 해당 결과를 떨구고 있어요 통계 결과만 받아서 s3에 넣고 있는데요 저는 내부적으로 회사에서는 글루 크롤러로 업데이트만 진행하고 을 있어요 그래서 csv만 정확히 떨어지면 원하는 통 개 지표는 편하게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작성한 파이프라인은 구축시점부터 현재까지 아예 손이 가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버리스니까요 만약에 제가 쿼리를 추가하고 싶다 아까 처음에 이제 스텝 펑션에서 이벤트들을 정의한 걸 보여드렸죠 스텝 펑션에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여기 이벤트의 스케줄을 보면 은 이제 스케줄에 제가 네이밍을 부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레이트도 뭐 하루에 한 번씩 돌게 UTC+9에 나인, 돌리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케줄을 추가할 때이 쿼리 네임으로 스트링이 들어오면 이퀄이를 실행한다는 라 함수를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퀄이 네임만 바꾸고 여기에다가 스케줄러만 추가하면 S3 로그가 되어 있고 S3에 있는 데이터 쿼리를 하는 방식만 여기 함수들만 추가하면 제가 빠르게 통계 지표들을 갱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지표가 있으면 로직에 쿼이를 추가하고 스케줄 추가하고. 여기 인풋값만 살짝 수정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Enabled false, true 이게 있는데요 테스트할 땐 false로 두고 수동으로 몇번 이제 실행을 하다가 나중에 프로덕션에 돌아도 되겠다 라고 하면 Enabled를 true로 바꿔주고 있어요 이건 콘솔 화면인데요 콘솔에서 스텝 펑션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고 각 실행 순서에 대한 상관관계를 오른쪽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걸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확인을 할수 있어요 테스트 이벤트를 실행한 화면이에요 각 스테이트가 실행이 되고 이때 발생한 로그는 클라우드와치 로우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실행되는 함수들이 다양한 AWS 서비스를 호출을 한다 혹은 다른 함수들을 호출을 한다 그러면은 AWS X-ray를 ON해서 손쉽게 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어떻게 이게 콘솔상에서 나타내는지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직접 올리신다면 다양한 정보를 또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이거 발표를 하면서 참고한 자료는 AWS 공식 문서 그 이상은 없어요 솔직히 많은 미디엄 블로그, 많은 블로그 글이 있지만 가장 정확한 건 공식 문서라 생각해요 그래서 공식 문서에 있는 어떤 피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실제로 적용을 해보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당근마켓에 다니고 있는데요 함께 할 분을 찾고 있습니다 팀.당근.com에 들어오시면 어떤 포지션이 열려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포지션에 언제든지 지원을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제 블로그랑 기탑 뭐 주소가 있는데요. 열심히 개발하고 있으니까 가끔 스타도 누르거든요. 그냥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함께 공유 드렸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